나는 문방구점을 하면서 투자의 길을 찾았다 문방구점을 시작한 지 올해로 19년째 입니다 주식에 직접 뛰어든게 약 9년 정도 됩니다 요즘 같은 때 문방구가 가장 한가합니다 그러나 가장 한가할 때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계약할 때 장사의 승패가 좌우됩니다 방학이라고 손님 없다고 게으름 피우면 봄 계약할 때 주변경쟁 문방구에게 당하기 딱 좋습니다 친절하다고 물건 많다고 포인트 더 적립해 준다고 단골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영업력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흐름을 읽어야 꼬마 손님들 단골로 만들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어떤 게임을 좋아하는지 놀이기구의 유행은 무엇인지 어떤 카드들이 꼬마들에게 인기가 있는지 방 안에 누워서 재미없는 어린이 방송도 즐겨봐야 합니다. 그 덕분에 문방구에서 조금 업그레이드된 고증금도 3억원이 가까운 큰 문구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부 다 아내가 열심히 장사한 덕분입니다. 같은 이치로 주식 투자도 그렇게 준비하고 나서 수익이 늘었다고 봅니다. 하락장일 때 상급하게 뛰어드는 것보다는 상승장일 때올수 있는 여러가지 징무들을 파악해놓고 그것을 기본으로 종목 선정도 하게 됩니다. 성공담까지는 아니지만 투자수익과 문방구가 업그레이드된 지난 몇 년의 제경험담을 통해서 혹시 더 나은 길을 찾는 분들에게 그리고 초보님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주고자 경험에서 얻은 몇 가지를 올리고자 합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대중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하되 다른 생각을 해야 합니다. 조금 논리에 안 맞는 말이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습니다. 어차피 주식매매하는 사람들 전부가 수익을 올린다면 누가 주식하지 않겠습니까? 대중과 가시때 멀어져야 합니다. 둘째, 내 귀에까지 들어오는 정보는 정보가 아닙니다. 팔아먹기 위해 떠드는 소리거나 작은 돈이라도 불러 모아서 이용해보려는 속셈입니다. 아무리 큰 증권사에서 하는 말이든 유명한 애널리스트든 이름난 채야 고수든 그 정보가 내 귀에 들렸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셋째, 남이 다 보는 차트로는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다같이 보고 같은 방법으로 해석한다면 어떤 미친 세력이나 메이저가 그 방법대로, 그 방향대로 그래프를 만들어가며 개미에게 충성하겠습니까? 그래프나 차트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교과서에서 가르쳐준 차트가 아니라 자신만의 차트가 있어야 합니다. 넷째, 주식엔 고수가 있을지 안정 매매의 고수는 없습니다. 종목을 선별하고 분석하고 추천할 수 있는 고수는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매매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고수는 아주 드뭅니다. 왜 그럴까요? 매매에는 인간의 최대의 약점인 욕심과 공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두 종목 대박은 웬만한 개미들은 겪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순간의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다섯째, 좀더 멀리 보고 매매임해야 합니다. 문방구점을 하다보면 어떤 문제집, 어떤 참고서 사는가에 따라 학교 성적 알아맞히게 됩니다. 핵심 정리된 문제집 사는 애들은 성적이 별로입니다. 여섯번째, 나쁜 기억과 좋은 기억 모두 잊으면 안됩니다. 박살났던 종목들 대박났던 종목들을 빠짐없이 그때의 상황과 자신의 매매 패턴을 잊지 말아야 미래의 종목들에 적용 내지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운이 작용한 건지 실력이 미친 영향이었는지 그것이 무기가 되어 자신만의 노하우로 축적됩니다. 일곱 번째, 주식은 혼자 아는 고독한 게임입니다. 여러 사람과 같이 한다든지 동호회에 가입하는 사람들 치고 돈 버는 사람 못봤습니다 그래도 버시는 분들에게 미안합니다. 물론 카리스마 있는 고수가 있어서 무리를 이끌어간다면 모르겠지만 비슷한 사람끼리는 절대 함께 매매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여덟번째, 자신만의 노하우를 만들던지 정말 실전 매매에 능통한 고수에게 배우던지 해야 합니다. 어차피 주식은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평생 빼기 힘듭니다. 자신만의 처절한 싸움이 계속됩니다. 거기에서 이기려면 누구도 알수 없는 자신만의 확고한 노하우가 없다면 성공하기 힘듭니다. 아홉번째, 자금관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는 종목 선정보다 타이밍보다 자금관리를 우선이라 하고 싶습니다. 수익나면 계좌에서 무조건 떼고재 투자는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투자는 무조건 원금의 영역에서만 하셨으면 합니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관리가 안된다면 도로와미타불입니다 그리고 철저한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만이 자신의 심리를 안정시켜줍니다. 열번째, 주식은 수익보다는 리스크를 먼저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성공합니다. 먹는 것부터 생각을 하는 사람치고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저 자신도 지금 다잘 지키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키시겠다면 그 의지의 표현으로 추천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